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AR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솜브라의 ARG보다 더한 게임 아이작과 아이작에도 있었던 AR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가보시죠 2011년 9월 28일 한 로그라이크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의 제작자는 에드먼드 맥밀런으로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인 인디게임인 슈퍼미트보이의 제작자였죠. 그런 그가 차기작으로 내놓은 로그라이크 게임은 바로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었습니다. 그뒤 아이작은 수백만 장이 팔리면서 인디게임계에서 하나의 신화를 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작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언덕 위에 작은 집에는 아이작과 아이작의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어머니가 tv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작의 어머니는 허공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아이작이 타락하였으니 그를 타락해서 구원해야 한다고 그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아이작의 장난감을 모조리 뺏어 버렸죠 그뒤 아이작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 목소리는 아이작의 어머니에게 아이작을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죠 목소리를 들은 아이작의 어머니는 아이작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작의 어머니에게 들린 목소리는 그를 죽여 자신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행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들었고 문틈 사이로 지켜보던 아이작은 트랩도어로 뛰어들어 지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게임은 시작됩니다 스토리에서 주로 기독교가 언급되는데 이 이유는 제작자인 에드먼드 맥밀런이 어린 시절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집안에 안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심리적 요소들이 게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종교를 다뤘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비판을 받을거란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 게임이죠. 이런 아이작의 게임구조는 쉽게 설명하자면 젤다의 전설과 비슷한 구조인 체력시스템과 로그라이크의 특성을 적절하게 섞어넣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는 없고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대히트를 치고 몇백만장이 팔린 아이작은 후속작이자 리메이크작인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 리버스를 출시합니다 그렇게 출시된 리버스는 역시 아이작의 명성을 이어받아 크게 흥행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DLC인 애프터버스가 출시됩니다 이 애프터버스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유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된 DLC였는데요 100개 이상의 아이템과 모드, 캐릭터, 변형 스테이지, 최종 보스, 보스와 몬스터, 픽업 아이템, 카드, 알약, 도전 과제, 하드모드 클리어 보상, 인용 캐릭터, 변신 세트, 10가지 도전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맥밀런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2015년 10월 30일 애프터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이후에 유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유독 109라는 숫자가 게임 내외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던 점입니다. 그 예로 아이작에 등장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머니 이고르 파워의 데이터 아이디가 109였고 당시 애프터버스를 스트림하던 타이론의 스트림이 시작한지 109분만인 10시 09분에 강제 종료되었으며 첫번째 업데이트의 예상시간이 애프터버스 발매 이후 109시간으로 추정되는 점 등등 많은 곳에서 109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유저들은 게임 내외적으로 109를 갖다 붙여 에드먼드와 타이론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섰죠. 이 와중에 109에 관한 한가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드 모드의 최종 고스인 울트라 그리드를 잡고 난 이후 상점의 기부 머신처럼 돈을 넣을 수 있는 기계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에 일정량 돈을 지불하면 아이템이 언락되는데이 머신에 109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면 이 그리드 머신은 100% 확률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지불하면 언락되는 아이템에는 1원을 지불할 시 럭키 페니 10원은 스페셜 행잉 샵 키퍼스 30원은 우든 니켈 69원은 케인 홀드 페이퍼 클립이 언락됩니다 여기에 유저들은 몇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첫번째는 데이터 아이디가 109인 머니 이로 파워가 현금 소지량에 따라 데미지가 늘어나는 특성이 그리드 모드와 연관이 있을거라는 것 두번째는 마태복음 10장 9절에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에 돈을 획득하지 않고 그리드 모드를 완료하는게 이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 세번째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사건 코드 중 109번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작의 개발자 중 한명인 티리온이 트위치에서 경찰 코드 109번이 무엇인지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풀기 위한 방법이 특정 상황에서 자살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렇게 많은 가설들이 돌았습니다. 또한 애프터버스에는 맥밀런이 약속한 120개 이상의 획득 아이템이 추가될 거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단 74개 아이템밖에 추가되지 않았죠. 맥밀러는 이에 대한 발언은 없었고 의미심장한 트임만 남겼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죠 그리고 스팀의 API를 뜯어본 결과 15개 정도의 도전과제가 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저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유저들은 숨겨진 캐릭터인 키퍼의 존재와 애프터버스의 리소스 파일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리소스 파일을 풀기 위한 암호화 방식을 알아냈지만 이중 암호화가 이루어진 리소스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암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파일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에드먼드와 타이론이 남긴 쪽지였는데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브라우니의 레시피 호밀밭의 파수꾼 12장에서 발췌한 내용 동키호테의 도거판의 2장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매트릭의 셀러브레이트 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백구와 데이터를 뜯어보기에 연연하던 도중 한 유명 스트리머인 리처드 햄머에 의해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리드 모드 클리어시 등장하는 그리드 머신에 최대 한도인 999코인을 기부하면 모든 유저들이 당신과 같이 관대하면 좋을텐데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뜹니다. 리처드 햄머가 이를 확인한 이후 개발자인 맥밀런이 같은 메시지를 트위터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유저들은 앞다투어 999원을 기부하기 시작하였고 일정 기부자 수가 넘어가자 그룹 Generosity Achievement라는 도전 과제가 클리어되면서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용도가 모호해질 즈음 레딧의 한 유저가 이 사진에 나오는 픽셀을 분석하여 숫자로 환산한 뒤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였더니 L E R B E I L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를 서양의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인 이미지와의 링크에 뒤에 붙여보니 다음과 같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아이작의 캐릭터인 덜 로스트와 8명의 그림자가 있고 아래에는 창세기 30장 35절에서 인용한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위 그림이 알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먼드 맥밀런이 한 장의 사진을 트위터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거미사진 같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뒤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영화 더 로스트 보이즈의 포스터였습니다. 이에 유저들은 덜 로스트와 8명의 소년들과의 집점을 발견하였죠 하지만 추측만 가지고 있고 확신이 없었던 유저들은 이 사실들을 에드먼드에게 지금 우리의 추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트윗을 보냈더니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People are strange는 영화 덜 로스트 보이의 영화 시작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에 영화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면 중에서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포스터가 잔뜩 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장면이 게임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저들은 이 장면과 영화와 연결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영화 속의 배경이었던 산타크루즈의 보드워크 거리에 나서게 됩니다. 산타크루즈를 찾아간 유저는 기찻길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는데 기찻길을 중심으로 수색하는 이유는 영화 The Lost Boys에서 30분 35초의 지점에 나오는 완벽한 타이밍 유군 이라는 대사와 함께 철로로 화면이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철로를 수색하던 유저는 이런 종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찾은 사진은 아이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포스터였습니다 포스터의 아래쪽에는 반쯤 찢어진 전화번호가 적혀있었고 포스터의 뒤쪽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구절을 인용한 God is spirit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요 유저는 이 번호를 지역번호인 424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찢겨나간 부분의 번호는 이전의 유저들이 더 로스트라는 캐릭터를 데이터 마이닝으로 발견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인 109와 많은 부분에서 109라는 숫자가 강조되었다는 근거로 뒷부분을 0109로 잡아 42444-0109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음과 같은 자동응답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이 거꾸로 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재생해보니 각각 아이작가 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 메시지를 들은 유저들은 0구의 주역이었던 아이템인 Money equal power의 설명을 보면 Where are you?라는 설명이 적혀있었고 이 메시지를 들은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면 자동음답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Christ calls. Generous gods don't guide history f 이번에도 이 거꾸로 녹음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재생해보면 지식은 쌓인다. 그의 최종 형태는 탐욕을 넘어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난해한 이 내용을 맞이한 유저들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던 도중 에드먼드가 갑자기 하나의 트윗을 했는데요. 이 문장을 본 유저가 단어의 앞부분만 따봤더니 r o m e r 따뜻한 이라는 단어가 완성된 걸 보고 두 번째 자동응답의 앞부분만을 땄더니 CC, GG, DG, H, F K, G, H, F, F, E, B, G라는 알수 없는 단어가 완성되었고 이를 가지고 에드먼드에게 트윗을 하자 에드먼드는 이러한 답변을 알고 유저들은 이 단서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저가 이 영어들을 알파벳 순서에 맞는 숫자로 변경했더니 한 GPS 주소가 나왔고 그렇게 GPS에 있는 주소는 산타아나라는 도시에 있는 한 109동의 건물 앞에 ARG를 풀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한자리에 모인 유저들은 머리를 맞대고 추리를 하였고 아이작에 등장하는 삽 아이템에 대한 설명인 우리는 더 깊게 내려가야 한다 라는 문구를 근거로 근처에 땅을 파야 한다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에드먼드가 또 하나의 트윗을 남겼는데 이 트윗을 근거로 주변에 동전이 떨어진 곳을 파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인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형의 머리에 적혀있는 이 기호는 아스키 코드로 골뱅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를 트위터 계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음과 같은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Isaac is dead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발견했었던 인형의 뒤에 적혀있는 Give me a voice라는 문구대로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한 뒤에 아무 말이나 써가면서 그리드에게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후몇 시간 뒤에 트위터의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트윗되었습니다. 이 트윗이 올라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프터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의 내용은 신규 캐릭터와 도전과제 및 아이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에드먼드 맥밀런과의 길고긴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작의 AR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브라의 ARG는 아이작에 비하면 소규모라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단서를 직접 찾아서 밖에 나가게까지 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작과 아이작의 AR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